꼬리를 네. 아예 안 썼는데 꼬리가 네. 네. 네. 이렇게 갑자기 서있더라고요 어, 되게 좋은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, 생각해. 네. 고양이는 어. 이게 사실 침이 응급 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아. 근육량이 너무 빠져갖고 원래 좀 허벅지가 탄탄해. 좀 애가 근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발이 그래, 안아좀 해볼게. 음. 다리를 어떻게 <웃음> 그 할수 있을까. 물약이 네. 생활을 많 뭘로 꼬시면 걸어갈까요? 츄 같은 거? 유기된 음. 건가요? 왜 이렇게? 짧은 애가 길을 한 통만 통 발을 아예 뒤집어 생각을뭐っ가 기분 좋아고어디 가? 어디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어디 어디가?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방에 이제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어디가? 어디가? 쟤, 쟤, 이것도 벗는다. <웃음> а п л о д 근육에 도움은 될 수가 있어서 음. 아예 혹시 물속에 넣으실 수 있으면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자세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음. 굳이 이거를 웬만하면 꼭 이렇게 예쁘게 실제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시고 쏙쏙쏙 이하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. 어, 여기 내려주시면 돼요. 야, 안녕. 어. <웃음> 안녕 <웃음> 피족이라며, <바크에서>. <웃음> <웃음> 안녕. 이 가는데 뭐, 이제. 에리에리제 어. 간대. 어? The bye bye song.